네. 어, 잠시만. 어, 미안. 왜이다 여기 니야왜 있어. 힘이없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들아 이들, 이 어, 어, 어, 어, 들 어, 어, 어, 어, 어, 들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진 <웃음> 와우 야 내꺼 넥... 와 내꺼 저게? 이리크레이 오오오오오 방금 오오오 oh, oh, oh. 아 좀만 더 각도 괜찮았으면 좋았는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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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웃음> <웃음> 비늘게 먹자!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흐흐 이게 지금 이래요 아니야 혹시 몰라서 그래 누웠어 가자아아아 아이와 여기 4명이 다섯 박걸렸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? 잘못 들은 허허허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